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페이드 효과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드 효과는 영상 첫 시작과 끝부분에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우선 키네마스터를 여십니다 플러스를 누릅니다 16대 9 비율로 맞추고요 편집할 영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이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뚝 끊기죠 부드럽게 시작하고 부드럽게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누릅니다 동영상 페이드 인 시작부분에 페이드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페이드 아웃 끝날 때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있는데요. 2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늘리게 되면은 더 길어집니다. 천천히 화면이 밝아지고 있죠. 2초 동안 효과고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효과 설정이 끝났다면은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디오 부분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 부분 클릭하시고 오디오에서 오디오 페이드 인이 있고 오디오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경음악의 경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는게 좋습니다 배경음악이 아닌 음성 오디오 부분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약 음성 부분에 패드인 패드아웃 효과를 주게 되면은 시작 부분에 소리가 잘안 들리게 되고 끝나는 부분에서 소리가 잘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성 오디오 부분은 패드인 패드아웃 효과를 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